성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미국 대통령의 유명한 슬로건이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어제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예산안을 보니 40조 5천억이나 예산이 줄었습니다. 재벌들. 법인세 깎아줘서 1년에 12조 세금 줄었는데 이 세금 줄인 것을 국민의 고열을 짜서 대처하려고 하는 이 윤석열 정부에게 다시 한번 미국 클린턴의 슬로건 한번더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9년 4개월 만에 4.5%가 넘으면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국민이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산은 40조 5천억이나 줄이고 서민과 노인들의 일자리 예산 줄여나가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저희가 30조원 지역 카페 만들었던 예산을 다 줄여서 0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하시듯이 비정한 윤석열 정부의 예산. 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뒤끝 장렬 윤석열 정부의 예산. 이재명 후보가 시작했던 지역화폐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자체와 문재인 정부에서 활성화시켰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 이번에 영원 보면서 뒤끝 장렬 윤석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 도생하라. 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합니다 어제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있습니다 국민들은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 그리고 너무나 힘든 이 상황에서 일자리도 잃고 있는데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인의 목걸이입니다 이, 목걸이, 이 목걸이가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화제가 되었죠 이 목걸이가 진짜인지 한번더 묻고 싶습니다. 6200만 원이라고 하네요. 마리 앙뚜와네뜨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하지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6200만 원짜리 목걸이 김건희 여사 것인지 지인에게 빌렸다고 하는데 확실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재산 등록에도 없고 지인에게 빌렸으면 그렇게 빌리면 되는 것입니까? 김영란법 문제 그리고 또 차용증은 썼는지 모두 다 묻고 싶습니다. 어느 지인이 그렇게 6,200만 원짜리 목걸이를 갖고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될 것이다 묻습니다. 이것은 팔찌입니다. 팔찌. 이 팔찌도 1,500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지 1,500만 원짜리가 맞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브로치는 2,500만원 짜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본인께 맞는지도 진짜인지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지인에게 빌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벤치였습니까? 벤치 빌렸다고 그러면 빌렸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포르시였습니까? 외제차였습니까? 예.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본인께 맞는지 아니면 빌렸으면 어떻게 누구 것을 빌렸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라고 하시죠. 라고 하는 말을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